우리는 이제 그 킹의 게임이 뭔지 알아냈어 너희도 손가락이었잖아 우리 킹손가락 아닌데? 아 킹? 킹킹 아, 그래, 그래, 그래. 저희 킹의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도 킹의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희 게임 궁금합니다 네, 게임, 궁금해. 게임. 아, 아, 게임. 아, 야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진짜 열심 명호야 어이 이번에서 F E F 아니야. F 아니, F 우지 공격하는데 어. 어떻게 말로 막아? 우리 팀에 말 있어 진짜 말 마이크 이의 마이 그 f 6의 b F 게 F 6에 F 게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도겸이 몰입도가 좋아 슈아 형어의 e. d 의5 D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야 인간말 이거 재밌다 이거 해리포터의 5의 5의 게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도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의 5 5 우지 8,2? 8? 어, 숨긴 거 어, 같은데? 다시? 어. 오케이. 잘했어. 슈아 형. 어. 4,B. 4,B. 오케이, 4,B. 연필? 쟤왜 슈아 왜 자꾸 움직여? 그냥 그거 할거 없나 그, 봐. 그그 있잖아. 왓다리, 왓다리, 왓다리. 알아, 몰라. 알까기에서 할거 없을 때 앞에서 조금씩 미는 거. 차 누구야? 쿱스 형 아니야? 차? 어, 맞아. 왜? 나 어디로 차, 가? 유, 차 쿱스 형 맞아. 여섯 C. 어, 뭐, 어 잠깐 만 이렇게 안 돼. 돼? 뭐, 그거? 뭐, 이렇게 나는 룰을 몰라 가르쳐 줘야 돼. 육시 안 아니, 된다고 왜? 된데? 어. 룩은 직진 아니면 왼쪽 어, 그거야. 안돼 이렇게. 아아 아, 여기 잘못했어 이쪽 잘못했어. 어. 아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디셔 누구야? 어. 원우가 그 여섯 C. 6C. 오케이 여섯 C. 여섯 C. 시와 형. 어. 원우 형 먹겠다. 원우 형 죽이자. 가자. Okay, let's get it. 게임 뭐야? 신발 던지기. 와, 너 의외다, 신발 던지기, 던지기. 자, l l we get i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 다 운이야. 그래, 다 운이야. 다 운이야 이거. Let's g 한 번에 끝내자. 와! 오케이. 와 누, 와 누, 와 누, 와 누, 와 누, 와 누, 와와 나 미끄러졌어 아, 와 더웠어 데... 더로웠어 여러분 아, 여기가... 이 통이 넘어지면 안 된대요 왜왜 왜 갑자기 에 왜? 왜? 아니 아니야 야 된다고 하어왜 저희가 얘기했까야나 순간 감정이 그래. 넘어지면 안 되는 건 뭔지 알거아 뭔지 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자자자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의바른 아이돌이 됩시다 솔직히 말하면 저 신발이 들어갔다가 넘어지면서 나오게 된다면 인정하는데 이건 넘어졌는데도 들어갔고 아 그렇지만 피디님의 말을 들읍시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지는데 안나왔어요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러면 나, 두 분이 가요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뽀 아싸! 아!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못이라도 해둘 거야 안 넘어갈 수 있는 뭐, 경우가 어디 있겠어 아 잠깐 끊었다 가자 그러면 하고 가자 아니, 아니, 아니 넘어지니까 또 이제 아 이거 어려워 근데 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조슈 포기한 거한번더 해도 질거 같다 못한다 안 넘어지면 된 거나 <웃음> 간신히 안 넘어졌다 간신히 이거 그러면은 넘어졌어. 이걸 한칸 당길까 얘들아 한 칸만 당길까요? 어. 아, 몇번 더해보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몇번어 왜냐 멀어서 이게 간다. 충격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 아그렇와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잘했어 아니야 원우 잘해 이거 오오오와 어. 어. 어. 어. 넘어졌죠 이거 는 넘어질 수밖에 안 넘어트리면 안돼 끊었다 갈까요 여기 고정하고 갈까요 봤는데 어. 세 번이면 인정 어. 야 셔야 포물선을 그어서 들어야 와돼 파는 높이 세게 어, 쇼아 진짜 못하는구나 어, 미안하다. <놀람> <놀람> <놀람> 괜찮아, 괜찮아, 멋있어, 조슈아. 아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오늘 잘한다. 오늘 진짜 잘해. 아. 왜 이렇게 잘해, 우와. <놀람> 야, 이거 뭐야? 자신감이 자신. 자신 있어.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놀람> 와우. 아이고. 어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원해 형 하던 대로 하면 돼어 됐다 어 됐다 아, 아, 아, 아 진짜 두다 찍지 마 오늘 감 좋아 아 원해 형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원해 형자시자시그 자, 자, 하늘 위로 넣을게 아니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좋아 좋아 좋아졌어 좋아졌어 맞췄어 맞췄어 양팔에 티비고 맞췄잖아 방금 잘했어 와와 와. 와. 됐다 아! 와. 와. 왔다 왔다 자식 왔다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진짜 포물선은 좋았어 <웃음> 오 근데 포물선은 좋았어 오포물선 사실 수 있어 좋아야 알겠어 아못해 아이고 아못해아이고야아못해놨 아이고 야 잠깐 잠깐 야 이거는 멋진. 이거는 지작진 분들 중에도 검은 세력이 있는데도 우리 이긴 거야 아, 어. 멋있어 멋있어 야 준아 우리 차례야 원노야킹 죽여 갈게 원우야, 가자. 김 죽여! 가자, 가자! 김죽 원우야! 전원우! 전원우! 전원우! 전원 무서워, 이거. 우지 우주 아. 형. 형안내려갔어형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끊어야 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떨려. 아 으아! 나와라! 숙통, 숙통! 제발! 아! 어어 아! 만요 아! 시만요 아! 아니요, 아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소원권 쓰도잠하만요 잠시만요. 저이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권 소원권! 아유거 갑자기 소원권! <웃음> <웃음> 원원의 이김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예 하였지만. 승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음. 오! 어, 재도전 소원권이 있어.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 어, 재도전 일단 쓰자. 어, 한번더 한 남았잖아 지금.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저희가 이겨서 1대1! 네 1대1. 락판! 그럼 형이 좋아 할래? 형이 좋아 해! 응. 그래 여... 형이 해! 체스를 할줄 몰라 그럼 도겸아 너가 내가 해? 내가 할게 그러면 응. 킹을? 킹 잘해야 돼 형이 가고 내가? 어. 우지 우지 손, 손가락 진짜 잘하더라 응. 내가 그러면 응. 활발하게 응. 공격할 수 있는 애라고 어. 해야 어. 그럼 형이 비집을 하는 게나 내가 그러면 저기 가서 회집고 올게 형! 나 게임 바꿔야 될것 같아 기여워 어. 계단. <웃음> <웃음> 자신감 자신감 붙었어 <웃음> 난, <웃음> 난 이거 <너무> 체질이야 <웃음> <웃음> 얘 너무 좋아 <귀여워. 웃음> <오늘> 체질이야 <웃음> 단체 말고 다른 거갖고 있는 진짜. 음. 그래서 그러니까 단체가 우리가 쟤네한테 많이 딸릴 것 같아. 아. 그래 나도 그래서 어. 단체 말고. 그럼 그럼 내가 단체로 전... 할까? 그래서 어. 아, 형, 단체 보고. 그러니 단철할까? 그래서 단체를걸어나 지금 끝났는데. 단체고. 너는 게임 뭐였어 여기 여기다. 퍼 네가 기억해 저기. 너뭐였지 원래는 손가락 럭시를 그래. 그래. 그거 샷. 어. 내가 후행이 있다. 너 신발 던져. 네 신발 던지. 와, 그래 그래. 야야, 대박이다. 아, 형. 아, 형 잘하겠다 이거. 형 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우리는 바꿨네. 어, 컵스랑. 킹이 컵스형인 거야, 그러면? 오호시 쫄벽이네. 야, 정환이 형이랑 나랑 또대결했인데야난 바로 숨어야 될것 같아. 바로 야, 가위가 이기면 바로 끝나겠는데. 번호나. 어, 가위가 이겨라. 가위가 이겨야 돼. 도겸이가 이기면 원우가 바로 공격이야. 바로. 지금 체크메이트야, 바로 시작이. 형전 플레이하다가 가. 그냥 그래, 그러면. 래 바로 끝내지 마. 번호니가 이길 수도 있어. 가이가 뭐. 도겸이가 이 그림을 못볼 수도 있어. 어. <웃음> 가위바위보 그래도 너무 바로 끝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게임 체인저! 오 멋있어! 멋있어! 오 DK댕장! 오 d k 댕야 바로 끝내면 안 되겠지? 하면서 바로 끝내는 거 아니야? 바로 끝낼 까 그럴까? 아 그냥 바로 끝내도 대조나 할 거니까 너희 맘대로 해. 한판더 하고 싶어? 진짜 소문권 아일 차게 쓴다. 아니 내가 이기고 싶어. 오케이 우지 영 C7!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아 여기는 H 7이지아 H 7이야어 H 응. 7 지금 맨위 아니야? 형 여기 형 여기 CH라는 거야 뭐야? Meg 형 H1? 어, 뭐라고? A7 A7? A A A 아 저기네 저기네 저기 7A 아 A7이구나 A7 A7 A7 A7 형 숫자도 영어로 말해줘 어? 숫자도 영어로 말해어 테스트하냐? 오케이 okay, 베넨 어, 형을 왼쪽으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 킹 1B 1B 야 이번 게임 좀 흥미진진한데? 둘이 막 머리 싸움이 여기까지 보여 고민 고민하지 마 보이 승관이가 앞에 있는 디노를 잡아. 또 붙네. 또 붙네. 게임 뭐예요? <웃음> 저예요? 네. 아, 도겸이 게임. 디나만 더더 죽여 주자. 아니, 승관이 게임은 아, 네, 다 네. 약간 네. 내가 자신 있는 게임으로 하네. 승관이가 이게 왜 자신 있지? 그러게저 잠시만요. 이게 발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발 닿는 걸로? 근데 내가 뛰어다 발는 무슨가? 발는 무슨가? 모르셔 가지 몰라. <웃음> 그래서 빨랐어 1초 56 1초 56? 생각보다 느렸네 두 발로 끝내려니까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왜요? 난 가운데 본 적이 어 난, 난 네네, 정면이지 어, 어. 에이. 우와. 우와. 우와. 에이. 우와. 에이. 에이. 이겼어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겼어 느리겠... 와. <웃음> 다시 그럼 이로 늘릴까요? 팔까지아 나는 놀라는 표지에 있길 아.. 젖네 했는데 승관아 이겨야 돼아안 되겠다 이거 벗어야겠다 그미끄를 어, 텐데? 뭐, 뭐,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뭐야 뭐야 너무 미끄럴 왜? 야, 야 양말도 벗어 양말도, 양말도 벗어. 벗어 양말도 벗어 양말도 아 벗어.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이기냐 봐 같이 해야지 가이가지 않나 뭐야 같이 같이 야 이게 다 승관이랑 디노여서 그래 어 아, 진짜. <웃음> 좀 승관이 왜 이렇게 아. 앙숙이 많아 민규랑 승관도 그거고 그거. 여기 넘어오면 안돼이선 어. 알겠지? I'm n o w h g i i a 야, 야, 이거 벽에 붙었어. 나 기로 안 된다고 할까봐 마지막 손도 안짚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거의, 거의 공였어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너 양탄자 탄줄 알았잖아. 순간이 그거 잘해주세요붕떠 있는 걸로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 뭔가. 음, 어, 어, <웃음> 야, 진짜 날라갔어 이러고 지면 어떡해? 일초 9일이야 <웃음> 야, 디노야 할어 순간아 윽 소리 나는데 윽, 아니 밟고 날라, 날랐던 날그 순간에 아무도 말안 했어 윽! <웃음> <웃음> 다 정적이었어 <웃음> <잘못 얘기했어>. <웃음> 내가 잘못 봤나?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게 떨어져서 웃겼던 거지 뭐, 많이, 아, 그나마 너, 순간이가 어. 엉덩이가 탄탄해가지고 맞아요 그래. 디노야 조심해 디노가 이겨 무조건 응 무조건 디노가 이겨 9, 9 몇이었어? 1.9 몇 끝! 아, 끝! 아, 끝. 아아 이긴 것 같아 결과 결과! 순간이 이긴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겼는데? 누가 봐도 이겼어 <웃음> 내려! <웃음> 내려. <웃음> 야 <올라>. <웃음> 괜찮아 <웃음> 너 <웃음> 승관아 저약나어 <웃음> 불량을 어 <줬어>. 우리가, <웃음> 우리가 게임은 좋지만 방송을 살렸어 <웃음> 어, 불량 어, 우리가 게임은 좋지만 그래 승아이게렸어 방송을 살렸다 <웃음> 어. 그건, <웃음> 고생했어 <웃음> 나그뭐 나 막는 거 시켜줘 막는 거 막는 거다 이런 거 할게 아, 저기 웃게 넘어기도 힘든데 <웃음> 와 진짜 웃기다 그냥 살아 하는 자체가 예능네 디노야 어 7H 와우 흥각한다 s c o o p f -Pi. F 8 D 8어 호시 형. 어. 4 o 아 처음에 두칸 갈수 있어. 아, 처 두칸 갈수 있어. 이제 우지. 호시가 우지 잡으러 가야 돼. D8. 난 여기까지일 것 같아. 우지 형 G 1 G G1? 1저 여기네 여기. G 1말 공격하라고 하나보다. 어? G 1이다면 그렇게 돼? 어, 우지 어, 퀸이야 퀸. 돼. 퀸 돼. 대겼어 대겼어. 민규 형어 t E. 나 직진하면 다 살리 한명 살릴 수 있대. 너 살릴 사람 없잖아. 혹시 저기 앞에쯤 갈때나 나 보내줘 공격해서 손가락으로 다 잡아버릴게 오케이 마네킹 E5 오 오케이. 마네킹 멋있다 호시 형 어. 앞으로 한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네가 다움직는 거야 마네킹 앞으로 한칸더오 <웃음> 예, 예. 마네킹 신경전 근데 그거왜 내가 하고 있지? 한번 음, 부탁해요 호시 형 어? 앞으로 한칸더 오케이 아 너무 견제하네 오케이 문준이 D6 d6랑 여기 어, 여기 맞아? 여기, 거기. 어, 거기. 안 되는데? 아 미안해 가, d6 아니야 c6야. d형 어 뒤로 한 칸. 우지아 어? b6 아아 아, 오케이. 도겸이 형 진짜 체스 좀 해봤구나. 아 나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럼. 어 정한이 형어 어, 왼쪽으로 한 칸. 어? 나 움직일 생각 없니? 응. 우지 B3 나? 어어 응, 어, 좋은 생, 선택이야 B3잖아 오케이 호시 형어 7A 야아아 아, 잠만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어. 얘기했잖아 그래 얘기했으니까 가 그냥 응 얘기했잖아 어. 도겸아 호시 A 준형 어. 7A 호시 나형 이기자 게임이야? 이겨야 돼나 게임 뭐야? 복불어 이길 수, 호시야 있어야 수, 수 있어. 가. 저 친, 아저 친구 계속 보내. 아 이거 긴장해요. 가면 돼? 은지 와. 와 후지 걷지 못한데? 다. 호랑 호랑이 운다 없어. 호랑 호랑 해. 아 호랑해. 좋아. 마음에 들어. 호랑이. 호오 형. 호 호랑해. 호랑해. 고기하게 고기하게. 나이스. 호랑호랑이 와, 호랑간다 호랑이의 호랑이의 호랑이의 호랑이의 호랑해의호랑 아아! 호랑해호랑이호랑이호랑이호랑이아호랑이 호랑이의 호랑이의 호랑이의 호랑이게 호랑이의 호이제 호랑이의 호랑이이의호이이 민, 민규 형. 어, A D, A B, A b 로 어떻게 못 가? 나 A B점인데? D 8못 가. 왜? 왜? 나 비숍인데? 아 아니야, 룩 룩이야 룩. 나 비숍이야. 아 룩,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잘못 말했어. 그 캐슬, 아 D 8 형이구나. D 8 아, 형. 저그 일자로. A D. 그냥 이거 네, 차, 명칭을 네, 얘기해. 굽수야 앞으로 한 칸. 캐슬 어7 D. 쥬비 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야, 말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 민규도 쓰고 오케이 쿠스형 뒤로 한칸 음. 이제 오케이. 민규가 가야 돼 이제 캐슬 어세븐7 a 세븐쓰 뭐야? 그러니까 제 잡는 건데 말 있는데 준이 잡는 거준이 잡는 거 게임해야지 게 게임 뭐야? 도겸이, 도겸이, 게임? 도겸이 게임? 도겸이 게야 도겸이 게임 오늘 떨어졌다. 핫하다 이겼다 이겼다. <웃음> 하기도 전에 이겼다. <웃음> 이게뒷이이사삭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어려이이렇게이작해이겼이금넘이 수... 어, 마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이다이이겼이 아, 좋아! 아, 아 근데 옆에 팔 여기를 잡았는데? 아, 아, 아 근데 아, 그래서? 아, 다, 다 맞았어 넘었어, 6 넘었어 이겼다! 다아아아아이아아아아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러니까. 떠 있는 시간이 있었나봐 아 아쉽네 막판 대역전로 가자 알게! 네자우지형 어? 왕 앞, 왕 옆으로 가 일로 와 좋아 퀸, 세븐 나어쨌든 경기를 해야 돼, 이 형이랑 이거. 붙어야 돼. 아, 나랑 붙는다고? 어. 기억의 계단. 아, 언니 <웃음> 형이랑 오케이. 기억의 계 어려울 것같아 기억. 아, 나 기억이 안 좋은데? 언니 형 이겨줘. 이거 처음 하면 오히려 더 틀려. 디노야,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될것 같아. 두번 나면 음. 못 뛰어. 맞아, 맞아. 한 번에 해야 돼. 네. 와. 어렵다, 어, 이거 어렵다. 어렵다. 디노야, 오, 끝내자. 오, 어렵다. 괜찮아, 유치해네 분명 한 번엔 안될거 같아 이거 한 번엔 안될거 같아 오케이 디노부터 가자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애들 내 시간을 줘 시간을 줘 시간을 줘왜 이렇게 너무 뒤에 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은 앞에 거다 네, 까먹어 버려 뭐, 디노에게 뭐, 시간을 줘 여러분 다뭐 뭐 생각하고 움직일까? 기억을 만들 수도 있어 하나 만들 수도 있어 하나 천천히 오. 어 그러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천천 좋네 좋아. 좋았다. 오, 와 디노 여기서 아무나도 하지 마. 어. 끝났다 <웃음>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아니야 디노야, 근데 어차피 네가 여기서 이겨도 우지가 나 공격하면은 끝나게 임 사기를 완전 떨어뜨네 진정한 진정한 초층이야 나 사기를 완전 <웃음> 떨어뜨리네 초층이야 초층이 초층 아 이건데 어. 이거 제한 시간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맞다 <웃음> 어 아! 오케이 원해야 하.. 마지.. <웃음> 마지막 길이 기억이 <웃음> 안나 시작! <웃음> 뭐, 야 원해야 어 뭐야? 뭐, 뭐. 아 부른.. 부 거야 아, 아, 그냥, 아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불좀 <웃음> 해주세요 그냥, 그냥, <웃음> 그냥 부른 거야 부르면 안 돼? 오 땡이래 그치? 땡이야? 땡이지. 아 이거 땡이 맞아! 땡이지 땡이지 와 나도 지금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 네. 기억 안 난다 어디? 잘해, 잘한다. 또 저거를 보는 거랑 밑에를 보면은 맞아. 또 기억이 안 난다. 좋아. 안. 어. 간다. 어! 아, 아 된다. 된다? 어, 잠깐만 뭐였지?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똑같은데 말봐. 오케이 오케이 까먹은 거지. 어. 괜찮아 괜찮아. 과연 지금 두 자식 조금 멋있다. 어. 진 o 할수있 o r i s m 망설이지 마, 아, 망설이지 망설이지 마. 마. 그래, 빨리, 틀어도 틀려도 돼. 아까 그렇지. h a 틀 w 지 a 틀려도 돼. t What? What? What? What? 까 h a 기 What? 어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가 a t w h a 도기안 나. 마지막에 <웃음> 여기였던 거 같은데 가보고 아니면 어느가 이기는 <웃음> 거지? 네가 오래 했을 수도, 저형 까먹어. 네, <웃음> 까먹어. 아,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안가봐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아 빨리 가. 아아니잖아 아. 자자자자자자. 오네 형 그대로 가 그대로. 아 원래 아, 아, 잘할 거 같은데 못하네. 김우야 거기 거기에서 계속 해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만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자. 오네야 여기가 지레바시다. 오네야 느낌으로 가. 네 느낌으로 가 오케이 네. 와 여기도 땡이야 아니야 아니야 안봐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봐야 돼안 봐야 돼안봐 그럼, 그럼 뭐. 얘 여기서 어. 끝나요 오, 오 디노 보는 게 디노가 유리한데? 그렇지 디노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전화 안받네요 바쁘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엄마 그래 잘하고 있네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봐 이거 같아 해해 디노야 아 이거 아니야? 와 왔다 와. 가자 가자 어? 오이 어어어아 아, 뭐야 아, 뭐야 뭐해? 뭐해? 이거 지금 가가데아 설마 반대쪽인가? 조용히 어? 내가 조용히 내가 조너 미친나봐 아, 미쳤나봐아 <웃음> 뭐해 갑자기 왜? 아 뭐해 야 기회를 야 방송 분야 <웃음> 아! 야 기회를 야기회분야아회 와. 와얘회를야기기 무슨 야기회아야에요얘야 얘네 왜야래회를야 기회를 야기회멤야 기회를 야기회야돼회를야야기야기여야기회야 기회를 야 기회를 야 기회를 야를야아봐여야기안를야기안를야지회를야 기회를 야기회야야야 기회를 야야 아유 네, 아까 워낙 봤어 아, 진짜, 진짜. 방금 디노 갔잖아 아, 이로 갔어? <웃음> 오야너디노한안 보지? <웃음> 너 졸리냐? <웃음> 나 지금 내가 고 있어 와, 어 지금 안 밟아본 곳 <웃음> 아, 아 좀, 해. 야, 걸어봐 아, 미치겠네 너, 너 여기니? 네, 맞아요 <웃음> 아, 아니잖아! 아니, 저기! 우디요!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나답해나 배! 다 답답해 답답해 답답답 배! 잡다, 배! 잡다, 배! 잡다, 배! 잡다, 배!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걸을 맞습니다. 때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는 나만의 그대 바로 갈게 끝내 어? 끝내 손가락 힘 괜찮아? 어 오케이 가자 정환이 도 나쁘지 않아 아 정환이 이거 잘할 거 같은데 3세 판인가요? 3판 이승 3판 이승 <웃음> 집에 끝나 자 우지가 이기면 조겸이 어, 스킬이다 어난 연... 나는 연체. 관절을 관절을 사용하지 연가시 같애 어. 아, 이형 손가락이 특게 해가지고 우와! 괴물이다! 난 관절을 사용하지. 탈골 스킬. 우와! 준비. 이거야. 시작! 와와야 괴물이다. 어 탈골 스킬 쓰는데? 우와! 우와!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어? 야 이게 뭐야? 형 상대를 잘못 보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웃음> 이겨? 우후 우후 우후야 손가락으로. <웃음> 탈골이 어떻게 됐어? 아! 됐어, 됐어. 진짜. 1. 아니, 아니, 안집 <웃음> 이거. <있어>. 아니, 뭘. <웃음> <안 웃음> <안안 웃음>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손이 너무, 손에 땀이, <웃음> 땀이. 많고요. <웃음> 너무 많아. 야, 그래, <웃음> 스킬이야. 자, 자, 왼쪽. 손가락 진짜 길다. <웃음> 양쪽이 다 돼, 심지 있어. 진짜 길다. 나랑 해볼래? 준 시작. 아. 아, 잠깐만. 너무너무 많이 이게 자꾸 땀 아, 때문에 놓쳐져. 팔좀 재정비하고요. 팔을 재정비해. 땀이. 아, 진 아, 이게 뭔데? 이게 저 사실 저도 되거든. 이 지지러. 원래 원래 그거 어. 팀을 위해서. 그게 세븐틴 승구욕지 세븐틴 yes. 승구욕 세븐틴. 이게. 요 준비. 시작! 와, 무이 너무 길다. 엄지가. 야, 엄지 저렇게 길다고? 우와! 거야. 어, 내가 잡은 거야. 누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야. 야. 처음에 내가 잡았었지. 형이 어, 잡았는데 이게 뒤집기였나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 서로가 서로가 너무 길어가지고 꺾여서 다시 잡아. 이렇게 잡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무슨부 무슨 무부 이렇게 열심히 해? 양보 없어. 자 인생에 열심히 안 하는 건 없어. 시작.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세븐틴이야. 시작. 아, 잠깐만 이거 빼는 건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안 되지 안 어좀더 붙이자 어방 어. 아. 어, 빼지 않았어 에이 1, 아 1, 오케이, 2, 저, 저, 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킹을 케이오자이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소원권을 이제 쓸게요. 네. 네. 어떻게? 네. 옛날에 그 깡총차기 한 거를 어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뭐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쪽으로 오면 돼요. <웃음> 나랑 왜 바꿔? 소원으로 그러면은. 넌진 거야, 난 진. 난 이긴 거야. 그럼 저희는 무단 그때 노래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 고기 먹으러 갈까요 나는 제 빼고 싶어. 아니면 은뭐너 순서. 근데 도겸아 나도 노래방 소원권 있다. 그러면 형 <웃음> 협상하자 어떻게 할까? 나 그냥 이리로 갈줘까여를 어, 어, 온다고 해형너 그래, 저기로 간다 해저저로성원권 쓰겠습니다 저, 오케이 너, 오케이, 어, 오케이. 삼겹살. 그럼 저도 삼겹살 오케이. 자 지금 노래방 소원권을 삼겹살로 쓴 사람이 지금 고경 네. 호시 있는 거예요 어, 카운터 해주세요 자 여기 혹시 노래방 소원권 있었던 사람 있나요? 어,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오, 오, 오 사먹을 돈 있다 또 다른 분들 나는 없어 근데 그노그 저, 그, 저, 저, 저, 저 사비 보태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세요. 네가 가서 옆자리에 어, 어. 서으면돼 옆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나 혼자서 고 보면서? 오늘 원우 형의 날이었으니까 네. 형이 마무리로 네. 오늘 저의 컨텐츠의 날에 제가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어, 좋고요 예. 쿱스 형 웬일로 만났어요. 처음 복귀. 아 그래요. 쿵스 아, 아. 형첫 복귀 방송인데. 네. 다 같이 이렇게 게임을 즐겨서 너무 기분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결국엔 이겼네요. 그래요. 아 이거는. 야 정한 <웃음> 정한 형 정한이 진짜 잘해줬어. 나 진짜. 너. 나는 형이 진짜 잘 불러. 인생은 잘 인생은 인정. 가만에 간만에다 같이 고잉 세븐틴하고 끝날까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쿵스 형까지 모였습니다. 뭐, 네, 네다 모였으니까 네. 더 재밌는 콘텐츠로. 우리 캐럿들을 어,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아 전생 용돈 같은 아실타뿌 지금까지 세븐틴리였습니다나 아,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아고잉 세븐틴 Let's get it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 아, 그리고 노래방 수원권으로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선거을 써도 되나요? 오, 오, 됐다. 아, 야, 와, 야, 시위.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렇게 써도 돼? 응 그거 내놓은 거니까 토크코그 촬영 안 가도 되나요? 똑같은 게 없잖아 오지마 그, 아, 그, 근데, 근데, 근데 뭐. 그거는 촬영 안 가는 거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촬영에 다 임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이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에이자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삼겹살 먹방까지 갔어요 진짜 못 먹는 거 아침 점심 먹어. 저녁 그 먹지 안고 뭐,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아침 점심 저녁 악감정이 있어 <웃음> 우리 같은 팀이야 지금 뭐 하는 나는 그날부터 다이어한다 불법이야 임마 콘텐츠로 그냥 만들면 어, 어떤가 해서 소원권을 저, 저, 저, 저, 저 소원을 그냥 그걸로 쓰는 어, 거죠. 소원을, 아, 소원을 저희가 뭐...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네?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아, 아, 그냥 사람 하나 아, 안 붙잡아 좋아. 먹어서 안 달랐어 그냥. 이제 몇개 쓰실? <웃음> 이제 몇개 남았어? 이제, 이제 민기이랑 오지영 하나 남았어. 네, 나도 하나 남았어. 노래방 소원권 그러니까. 안쓴 사람 아무튼 예, 소원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인 쌤 다음 아, 연도에뭐또 어, 하게 된다면 소원권은 아예 없는 <웃음> 아,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셉입다 그,